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방송에 나왔던 우리집 베란다 꾸미기 방송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비포의 모습이에요 18년된 체리색 시트지와 망해버린 셀프 타일 바닥의 모습이에요 이거를 바꾸기 위해서 제가 가장 먼저 한건 이케아 다녀왔습니다 이케아에서 산 거는 룬넨 바닥재, 레르베리 선반 볼 테이블, 보리암 손잡이, 레이크니 쿠션 커버, 인디라 베드 스프레드였어요. 이케아 제품으로 어떻게 베란다를 꾸몄는지 한번 보실까요? 먼저 18년 된 수납장은 붉은색이 가미된 그런 우드톤이었어요. 우드는 좋은데 붉은색은 빼고 싶어서 시트지를 최대한 자연의 느낌, 내추럴한 그런 우드 시트지를 골라봐서 바꿨답니다. 손잡이는 보리암 손잡이로 바꿔주었고요 전후의 모습이 보이시나요? 같은 우드톤이지만 어떤 색깔이 조금 더 가미되었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확 다르죠? 손잡이는 정말 심플한 블랙으로 선택을 했어요. 바닥에는 룬넨 다크그레이를 선택했어요. 손잡이랑 맞춰서 했는데 연결고리하고 후크가 있어서 이 연결고리에다가 후크를 끼워가며 조립하는 조립식 베란다 데크예요. 플라스틱도 있고 우드도 있는데 저는 물청소가 편한 플라스틱을 했고요. 끼우는 방법은 이렇게 힘을 줘서 딱딱 소리가 나면 잘 끼워진 거예요. 끼우는 모양은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세로, 옆으로 한 가로, 그리고 가로하고 세로를 지그재그로 끼워서 맞출 수가 있어요. 바로 이렇게요 저는 앞으로 쭉 세로로 했고요 바닥재가 딱 맞지 않는 그런 곳에는 조약돌로 마감을 해 주었어요 조약돌은 화원이나 수족관에서도 구매를 할수 있지만 인터넷 구매가 가장 싼것 같아요 그리고 이케아 홀테이블을 조립을 했어요 이케아 제품은 직접 조립해야 한다는 거 아시죠? 선반 레르베리도 조립해 주었고요 하나에 만원인데 가격이 너무 착해서 얼른 집어왔어요 이렇게 돌려주면 짜잔 금방 완성됐죠 홀테이블을 먼저 데크 위에 올려주고요 저희 집에 안 쓰는 그런 매트리스가 있어요 엄청 무거운데 이게 장롱에도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처치곤란인데 얘를 베란다에 깔고 좌식 침대처럼 그렇게 쓰면 좌식 소파처럼 쓰면 좋겠다 싶어서 얘를 깔아주었어요 보관하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그리고 그 위에는 이케아에서 사왔던 배드스프레드를 깔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덮어 주었어요 깔아줬다기 보다는 인디라라는 배드스프레드를 틈 사이에 쏙쏙 넣어서 마치 커버처럼 그렇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뭐 그냥 끼워 주기만 하면 되는 거라 속속 안으로 넣어 주기만 하면 되는 거라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혹시나 집에 안 쓰는 이런 매트나 요나 토퍼 같은 게 있다면 보관하기가 어렵다면 안쓴 때에는 이렇게 베란다에서 사용하시는 것도 좋고요 어이쿠 넘어가서 꺼내옵니다 네 이케아에서 산 레이크니 저 쿠션 커버도 새로 끼워 줬어요 하... 이제 뭐가 남았을까요? 네 분위기를 봄봄스럽게 만들어줄 튤립도 하나 올려주고요 아까 조립했던 선반도 놓고 로즈마리도 올려주고요 또 봄이면 떠오르는 애니시다도 올려주었고요 밑에 깐에는 빨간색, 주황색 분홍색의 예쁜 꽃들도 놓아주었어요. 이렇게 변신한 저희 집 베란다 모습 어떠신가요? 전후의 모습을 살펴본다면 이런 모습이에요. 비교해보니까 조금 바뀐 것 같죠? 그냥 편안한 느낌의 베란다를 꾸미고 싶었고 편안하게 쉴수 있는 그런 작은 공간을 만들고 싶었는데 이렇게 만들어져서 저는 잘 지내고 있답니다. 오늘도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해주신 여러분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